한번 봐야돼? <웃음> 음.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우리집에서 따옥김님이 손님이로 오셨어요. Assalamu 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다우티입니다. 네. 오늘의 메뉴가 맥놈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 아, 다우티님이 클래식 맥놈이 좋아해서 클래식으로 준비하고 저는 아몬드를 준비했습니다. 발라서 먹으려고 누텔라랑 호시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ismillah i Rahman Rahim. Bismillah i r a m a n i Rahim. ODDS स MV LA 자어 f å 기 맛있어 수 i s m i l ハハ <laughs> <laughs> 예, 글래식회아무도 먹어봐요 다 먹어야 돼? <웃음> <웃음> 나는 다 먹고 있는데 <웃음> 배울래요, 형? 이거 <웃음> 다 먹으래? <웃음> <다 웃음> 혼자 다 <당한> 먹은게? <웃음> 네 <웃음> 맛있잖아요 형이 먹을 만큼 먹어요 저도 먹을 만큼 먹을게요 Хорошо. 음. 아직 밥도 안 먹었어. 밥도 <웃음> 안 먹었는데 이거 <웃음> <웃음> 배고픈가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지? <웃음> 먹방이니 <웃음> 음. <웃음> 음. It's delicious 음. <웃음> 왜 계속 웃어요? 요 그도귀형지금은사먹었지금은 사람은 없어. 지금은개어 나도 지금 다섯 다섯 개나먹은거 아니야? 지금 내가 하나둘셋 다섯 은섯 일곱 여덟 지나지 없어. 나지어나지어나어 오케이, <웃음> 오케이. Okay, okay. 먹방도 쉬운 거 아니야. <웃음> 쉬운 거 아니야. <웃음> 진짜. 다못먹는데 아, 먹어없어요 먹었대요? 먹 그래? 네, 나도 많이 나. <웃음> 어. 하나 더 먹을까? <웃음> 어, <웃음> 네. 뭔가 승부 생기는데? 아, 근데 아 어떡하지? 배배부르면 보고 배부르진 않은데 네. 너무 달아서 이게 아. 막. <웃음> 뭐 <웃음> 어, 이래 지금 이번에서 아, 네. 막 달라 달라 달라 스윗 스윗 스윗 나는 이제 계속 먹으니까 지금 괜찮아 마지막 뭐, 하나씩 마지막 오케이 약간 몸에서 거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웃음> 먹어 될까? 이걸? 할수 있어요 화이팅 한 입에. 급이 정신이 네 아, 한들라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아, <웃음> 다오키 님이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이래요. 원래 한 개? 한한 한, 한 개, 두개 정도? 응, 응. 네, 먹을 때요 지금 여섯 개? 여섯 개 먹어서 아, 대단하세요. 진짜 제가... <웃음> 이두 네. 개에도... <웃음> 지금, 지금 어떻게 9개, 다 먹었는지... 네, 지금 아홉 개 정도 제가 먹었는데 원래 제가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서 네. 이제 형이 만약에 이렇게 먹으면 진짜 살 많이 쪄요 응, 음, 그렇구나. <웃음> 도 많이. 많이 졌어요. 오늘 예쁜 남자가 초대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저도 나웃기님이 손님으로 와서 너무나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제비세의 아람쥐따 마쥐라마! 안녕!